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.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제1항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. 제2항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추인은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. 제144조 추인의 요건 제1항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. 제2항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제 145조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하여 전조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. 그러나 이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 1호 전부나 일부의 이행 제 2호 이행의 청구 제3호 경계 제4호 담보의 제공 제5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다 일부의 양도 제6호 강제집행